아니야, 아니야, 아봤 아니, 중요한 건 그냥 그냥 그냥 보는 거야. 아틀아진 뭔가 아니, 그냥 가. 거야. 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이폰 카드를 리 <웃음> 어, 이거 잘 썼습니다.